시간 나온다고 말해주세요 네. 자, 시간 맞습니다. 이제 게임 시간 맞아요, 정강판예 끊지 을것 자, 아프리카프릭스 이거 가능해요, 이거? 멋있게 오, 역시 고마워요 자, 장득이 인사이드를 봤습니다 박진수 1득점 올려놓습니다 네, 좋아 좋아 좋아 자,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아프리카프릭스 한준혁, 이강호 노승전 아, 엘리플레이! 오. 그리고 박진수 1득점 양팀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강호 한준혁이 봤습니다 이광호를 봤어요 이강호이강호 이강호.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장동영 안정환 아무도 없어요 박진수 이광 선수 슛은 짧았고요올 살아냈습니다 한준혁 다시 이강호 선수에게 노승진이 마무리합니다. 스코어 3대3통점 자, 우리 그리고 이제 대 상태는 한재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재규 선수가 얼마 전에 이거 비밀인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다행히 지금 순조롭게 재활을 했고 오늘 경기를 뛸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모든 선수들이 좀큰 부상 없이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준혁 경기를 지도하는데 1대1 하겠죠 한정윤 선수가 1대1 다시 한번 매치업 왜 그걸 봤고요 자 김철 선수가 발목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3x3 특성상 김철 선수가 일단 왼쪽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우선 교체가 됐습니다 승준혁이 돌아나오는 이강호 인사이드 노승준 완벽한 패턴 플레이를 보이는 아프리카플스 그리고 장동영의 1득점 앤드원 아 이게 아프리카 플릭스 완벽한 패턴 플레이 이후에 데상트 먼퍼스도 기세를 꺾이지 않고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점들이 지금 양팀 모두 좀 칭찬해 주고 싶네요. 아 올시즌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그러나 추가 자이트 안 들어갔고요. 노승준이 한준혁을 받습니다. 한준혁 외곽 이득점 정확합니다 한준혁. 한준혁의 투포인트 다시 한번 역전을 만들어내는 아프리카 플릭스. 그런 사이 아무도 모르게 이상호 매니저는 시간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의 묘미죠. 네, 한재규, 인사이드 장동영 다시 한번1득점 지금 한준혁 선수의 완벽한 수비 실책이고요 실수죠. 인사이드 한재규와 노승준 올라갈 때 김동현 심판이 파울을 불었습니다. 자 스코어 6대 6. 동점 돌아나오는 이강호 스크린 받았고요 그러나 지금 박진수 선수가 스크린을 빠져나올 때 스크린 파울이 불렸습니다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노승준 선수의 스크린 거는 과정에서의 반칙이고요 공격권 대상트 범퍼스 한재규 따라가 따라가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장동영 한재규 스텝백 미들레인지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번드 이강호 빠르게 빼냈습니다 한준혁 노승준 다시 한준혁에게 스크린 받아서 움직이고 아 나이스 패스에요 그리고 노승준의 마무리 야이거 이거 혼자 오기 아깝단 말이에요 이런거 그리고 장동영 다시 한번 한재규 올라갈 때 긁어냈습니다 한준혁 한준혁 한준혁 아 던지면서 미안해를 외쳤어요 그리고 스틸 경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아프리카 픽스 선수들인데요 한점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8대 6 점수 2점 차 그리고 반칙 와, 이게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신바람 농구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네. 5분 38초입니다 저기 저기 굉장히 재밌네요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정환 다시 한번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노승준이 김동욱에게 김동욱 드리블 춤을 추고요 인사이드 들어갈 때 안정환 선수의 파울 아프리카. 이제 스코어 8대7 점수는한점차 하얀색의 조끼를 입은 팀이 아프리카 프릭스고요 검정색의 대상트 원퍼스 유니폼입니다 이강호 그대로 슛을 던집니다 이강호.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한재규 그리고 오늘 이 코트엠에서 펼쳐진 아마 정식 그 3X3 연습경기는 처음일거예요 코트가 이제 새롭게 선을 보이는 입장인데 다행히 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오늘 아까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코트가 다 젖었었는데 제가 경기시간 2시간 전에 와서 바닥을 다 닦고 물을 다 뺐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이렇게 드리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잘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한전혁 선수가 탑에서 아렌돌파 오른손 앤드원. 그리고 꼴대가 꼴대가 부셔졌습니다. 너무 가깝죠? 한주혁 선수 괜찮아요? 일단은 득점 엔드원까지는 얻어냈는데 쭉대를 잃었어요 쭉쭉쭉쭉쭉쭉오세요 뭐요? 뭐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자, 쭉쭉쭉습니다 자 저는 저거... 너무 가까워. 근데 저게 골대가 좀안 빠져서. 뒤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는 춥지 너. 자 일단은 스커가 구대7를두점 차고요. 뒤에서...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흔히 나올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이 정도는. 브리치는 정도는. 뭐 전면 보호대를 응, 뭔가 갈아야 바꿔야 돼. 어. 다치겠다. 너무 가까워. 플레이 플레이. 오케이. 일단 한지혁 선수 추가 자이트 원샷 정확하게 성공 시킵니다. 점수는 석점차. 안정환 줄 곳을 찾는 데 한재규 한재규 한재규 아 회이크 좋아요. 그리고 한재규 아이 토너 라운드슛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김동우 잡자마자 올라가는데요. 이래나 옵 리바운드 장동영 안정환 안정환도 올라갑니다. 안정환 이득점. 이득점 투포인트 10대10 한준혁 1대1 하겠죠 한준혁 왼쪽 돌파 돌아 나오면서 리바운드 o And j 가 잡아냈어요 그때 안정환 선수의 파울입니다 e are almost rebounded. We are going to kill t h 3초.. 이제 3분여요오고습니다자박진선 선수의 스틸이었고요 줄곳스 찾는 데야 안정환 선수 비었어요 박진수 외곽에 장동영 따돌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리바드 김동우 한준혁에게 그러나 걸렸습니다 샤클락은 4초 공격권은 아프리카프릭스가 이어갑니다 한재규 선수고요 왼쪽에 박진수 박진세 외곽 기록과 리바운드 천연볼 그대로 공격권은 아프리카프릭스 어, 굉장히 짜임새가 있네요. 이거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게손들이 아직 빗시즌 빗시즌입니다만은 몸을 다들 잘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준혁 선수도 재활이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요. 김동우 돌파하면서 오른손 올려렸는데요안 되었고 이는데 노승준 선수가 지켜낼 때. 자 아무래도 노승준 김동우 선수는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춰봤습니다만은 한준혁 이강호 뭐 김철 김동현 선수랑은. 실전에서는 아마 처음 호흡을 맞출거예요 따돌리고요 한준혁 외 걸봤어요, 한준혁 기다렸다가 오픈! 김동호! 따돌리고 완전히 따돌리고 김동호! 1득점 오하! 김동호! 그리고 다시 한번 스틸! 노승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노승준 선수 따돌리고 인사이드를 봤어요 노승준 올라갈 때 한재규 선수의 좋은 수비 그리고 이번에 한준혁 왼쪽으로 가면서 이득점! 한준혁! <목소리> 곧바로 장동영의 슛은 <목소리> 절대를 벗어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51.1초. <목소리> 점수는 넉 점차. 굉장히 추운 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준혁 선수. 아, 오늘 아프리카프릭스는 지금 실전 경기처럼 정말.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오픈 이강호. 그러나 이강호 선수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재규 인사이드 박진수. 이강호 한준혁에게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뭐 셔터 경기는 없었고요. 셔 나올 수가 어요 한준혁의 이득점 경기 2니 시간 가는 데 자, 남은 시간 20초! 박진수, 박진수가 한점 만회합니다 그리고 한준혁 다시 한번 시간을 흘리고 있는데요 외곽 오픈 노승준이 갑니다 노승준! 자 이렇게 되면서 16대 11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거어냈습니다